아하 안녕하세요, 쿠벙입니다. 자, 오늘 해볼 게임은 토네이더 시뮬레이터. 돌아다니면서 물건들을 잡게싹 삼켜 먹어야 토네이더 몸집을 키울 수도 있고, 속도도 빨리 늘릴 수 있는 그런 게임이거든요. 이 도시를 다 삼켜 버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먹고, 먹고, 먹고. 와, 파서. 바로바로 먹고, 업그레이드는 바로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맞매 일단 돈을 모아볼게요. 야! 다 먹어보지! 와, 이 크기 보세요! 오, <웃음> 진짜 큰가 <크게> 보다. <너무나. 웃음> 보이십니까 여러분. 아까보다 이런 나무들 다 뽑아지고 있어요. 그렇지. 오자 어? 여러분 자동차도 뽑아지고 있어요. 우자 우짜 그렇지 뽑아진다 뽑아줘 그렇지 뽑아쳐 줘소라우 와. 어, 그렇지 보이십니까 자동차 먹었어요 여러분. 그렇지. 오좋았어아 좋아 좋아 다아 좋아 좋아 좋아 좋 저거 아자아 좋아 좋아 좋아 먹을 때 소리 한번 질러보세요! 음... 제가 벌써 최대 극력 10만이 넘었어요! 건물 삼키는 한번 가! 저 역도 최고 하고 싶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팀을 하나 드릴게요! 8천쯤 되면은 여러분 나무를 먹으러 가세요! 4만! 5만! 6만! 7만되면 여러분 건물을 먹을 수 있습니다 8만 보이시죠 10만되면요 웬만한 거다 먹을 수 있어요 자 여러분 400만까지 찍었어요. 424만 6 7 4 6크기 자, 마을 한 번, 한번 휩쓸어 주고, 윗마을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좋아, 아이 좋아. 휩쓸어버리고. 이제 건물 3킬는인가못도아니지 그치?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어버리겠다 건물도 3... 버리죠 어마 무시합니다 으악! 좋다+ 좋다 나가버려 아자 쭉쭉쭉 먹고 휘어러버리고 판매한 다음에 윗 마을로 환승하러 가겠습니다 자 판매 자립 마을로 가볼까요. 짜자잔 해저세 환생 오케이 여러분 토네이도가 파란색으로 변했어요 자 여러분 제가 환생을 하니까 토네이도 색깔이 이렇게 파란색으로 변했어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쏘니 했던 거 아시죠? 첫 번째 했을 때보다 이 파란색 토네이도가 더 성장이 더 빠를 것 같아요 그쵸? 그렇죠? 지금 자, 잠깐 해봤는데 성장이 좀 빠른 것 같아요 속도도 빨라진 것 같고 여러분 저보다 더큰 토네이도 만드시고요 코방네여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안녕